아니, 우, 아니 웃으면 뭐안 돼. 자 실패 실패 해, 있어. 실패 있어. 실패. 어. 지금까지 촬영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다 승기야. 다음인가정 안녕하세요. 남인내가정입니다. 근데 오늘 뭐 하는데 그래 알려줘야지. 뭐 <웃음> 하는 마녀? 내가 이 교육을 하나 받았어. <웃음> 근데 그 교육에서 <웃음> 음. 세상에서 가장 긴1분 서로를 바라보기라는 <웃음> 교육이 <웃음> 있는 거야. 근데. 근데 이게 엄청 신선했어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긴 1분 음. 서로 바라보는 걸 해볼거야 자 보기만 한거야? 아 보기만 한거야 아,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대사도 없이? 대사 없이 오. 대신 대신 자 규칙이 있어 첫 번째 눈을 바라봐야 돼 음. 입을 본다든지 코를 바라보면 안돼 음. 그리고 두 번째는 웃어도 안돼 웃어도 안 돼? 웃어도 안 돼? 계속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 <웃음> 자, 자, 자 그러면 정확히 1분이니까 이 스톱워치를 내가 킬 거야 그래서 그걸 자꾸 킨다 하더구나 어. 자, 자, 일단 한번 바라봐봐 바나 모르겠네 바로 시작해 아, 그거뭐데 바로 시작할 거야 자, 그러면은 어. 시작하면 눈을 바라봐야 돼 눈을 지 마이? 어? 내가 묻지 말았지 자, 하나둘 자, 한다, 하나둘, 셋? 아이, 웃, 으면안 돼. 움직여요. 자, 음, 자 음, 실패, 음, 실패. 실패, 실패. 아이고. 이러고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움직여도 안 돼, 움직여도 안 돼. 움직이지 마. 아. 몸이 뭐 하지요. 웃기잖아. 아. 웃으면 안 돼. 는거할수 있어. 지금까지 찬양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다, 승기야. 자, 다시. 자, 시, 작. <웃음> 아 진짜 웃으면 안 된다니까 <웃음> 아니 큰일났네 이거 어. 어떡하지? 어. <웃음> 아니 뭐지 <웃음> 말좀좀봐아 <웃음> <아이>, 눈을 <웃음> 보라잖아 서로 <웃음> 아 정말 <웃음> 어. <웃음> 웃지마 참아 알았지? 아 <웃음> 뭐 참. <웃음> 자. 끝 <웃음> 참아 자 다시 할거야 <웃음> 자 시작 아니, 2초밖에 안 지났어! 그래, 아, 아니, 미안해, 아니, 왜, 이거. 왜 웃어? 오늘 이렇게 뜨지 말을 이렇게. 아이고, 어떡해. 아이고. 왜 이렇게 또 큰일났네. 오늘. 자. 아, 좀 심호흡 좀 해, 심호흡 좀. 눈을 편안하게, 이렇게. 아아왜 웃는 거야, 엄마는? 너무 웃겨. 얼굴이? <웃음> 그냥 웃겨. 아이고. 아, 끝났네. 자, 이제 다시, 진지하게, 자, 마음을 좀 가다듬고. 자. 아, 너무 어려운 촬영을 한다, 이거. 어려워? 제일 어려운 거 같은데? 어. 아,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? 자, 할게, 다시. 당황했어요. 자, 시작! 웃지 말로 가만히 있어. 왜렇게자기가 아,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있는쫙 웃자 아, 뭐. 아이고 여름 아 너무 웃겨 아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? 자 시작 아이가 웃지 말라니까 아이가 아이고 이번두 이만두 이만두 이만두 이만두 이만두 이거두 이만두 이만두 이만이거 오늘 끝두수만어 이만두 이참아 이만두 이만두 이만두 이만두 이만두 이만어이만니이니 이만두 이는 거지. 아 가만히 있어, 병만 이렇게. 뭐. 아, 근데...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? 아니. 아니요. 어, 내가 교육을 받은 거야. 이거 왜 하는 거야? 아니, 이걸 하면은, 어. 그냥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을 좀 깨우치게 돼. 근데 그 깨우치는 게 되게 어. 여러 가지라서 정답은 없고. 무슨 맛 나오는데? 아니, 그,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야. 그래 가만히 있어. 음. 자, 생각나? 다시 할게. 음. 시, 작. Nope. <웃음> <웃음> 아, 정말. 자, 아니, 자, 다시. 그래. 다시, 다시. 아니, 왜 그래?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<웃음> 무서고 간다.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, 이렇게. 자, 엄마. 자, 왜 웃는 거야? 아니. 어. 아빠 눈이 꼭 토끼하고 너무 잘맞지고 너무 웃기게 생겼어 어떻게아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남편한테 토끼 라고 아, 진짜 토끼라고 그러면 되겠어? 아니 토끼 눈하고 너무 똑같아 토끼를 한마리 갖다 놔 봐봐 어? 자 <웃음> 오늘 <웃음> 촬영 쉽지 않을 것 <웃음> 같습니다 <웃음> 진짜 자, 진짜 웃지 않 가만히 있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참고할 수 있는데 자꾸 웃으니까 못 참는 자, 거야. 알았어, 알았어. 자, 말도 하면 안 되고, 어. 몸도 흔들면안 되고, 그냥 눈만 지그시 한번 바라봐봐. 응. 자, 할게. 응. 큰일 났네. 자, 시, <웃음> 작! <시작>! 가만히 아이고. <웃음> 일본은 못 참은 이걸 쉽죠. 여기가. 자 끝! 1분 됐어 1분 됐어아 너무 어렵다, 어렵다 자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? 어. 자 엄마 먼저 뭘? 뭘 느꼈어? 토끼를 한 마리 옆에다 갖다 놓고 싶어 <웃음> <시간. 웃음> 1분이 길어서 짧았어? 엄청 긴데 엄청 길지? 어 우리가 생각하는 1분이 엄청 어, 길지? 어. 아빠는 뭘 느꼈어? 일본이 긴데 그 웃음을 참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일본을 또 견뎌야 된다는 그 순간이 음. 네?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구나 하는 걸또 제가 할수 있는 거야 아, 야. 그렇지, 아빠는 아, 역시 아빠는 연륜이 있어 역시. 그치 연륜을 어. 무시하면 안 되네 어, 아니 나도 이 교육을 받고 어. 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, 되게 여러 가지 어. 감정을 느낀 거야 그래서 응. 엄마 아빠한테 너무 해주고 싶었어 응. 근데 그 1분이 지나고 나서 음. 이 눈을 마주셨던 상대방과 더 친근감도 느껴지고 이러더라고 아. 그래서 엄마, 아빠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음. 뭐또더 느낀 거 없어? 그런 거야 그래 1분이라는 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여러 가지를 이게 표현과 이 얼굴에 다나타나는면걸 참고 이렇게 1분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못 참았잖아 그렇지 어몇번 어. 실패했잖아 많이 실패해서 사실 원래 한마디도 하면 안돼 맞아 어. 근데 아까도 계속 말했잖아 어 중간에 계속 말했지만 그래도 잘했어 아, 아 어떠셨습니까 네. 여러분 신선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세요 안녕 야.